배추 지금 작황이 어떤 것 같아요?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1순위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? 아, 1등? 전국 예. 1등? 예. 3년째 이걸 썼는데, 이걸 침종을 할 때와 안할 때는 한 어렸을 때한 1주일 정도 성장 차이가 나더라고요. 네, 저는 지금 전북 순창에 배추밭에 나와 있는데요. 이 배추밭은 어떤 제품을 침지할 때 사용해 가지고 남들보다 일주일 더 빠른 활착 상태를 보였다고 합니다. 자,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뿌리의 반륙이 좋아졌는지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작황이 어떤 것 같아요?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1순위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? 아, 1등? 전국 아, 아, 1등. 1등? 예. 어, 뭘 보면 1등입니까? 폭 차는 것과 예, 크기를 보면 알수 있죠. 아, 지금은 폭 차는 것도 꽉 차고. 예, 잘 찼죠. 크기도 크고. 예, 예. 아, 다른 지역은 별로 작황이 안좋다거 그러던데. 어, 이쪽 너머 폭풍면이 네. 배추 주산지거든요. 네. 근데 그쪽 지역을 한 2, 3일 전에 한번 둘러봤는데 거의 한 80% 정도가 수확을 못올 수, 못올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 정도에요? 예, 예. 근데 저희들 것은 거의 90% 이상 폭이 잘 찼다고 봐야죠 어... 아그 비결이 뭡니까? 어 저희가 배추 심을 적에 아쿠도, 아트플랜, 로렌스, 베리마크 네 가지를 합쳐가지고 거기다 모종을 침종을 했어요 아 침질을 하셨어요? 예예예 예, 예. 그래가지고 어 본포에 이제 옮겼죠 그걸 침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? 아 작년 제가 3 년째 이걸 썼는데 이걸 침종을 한, 할 때와 안할 때는 한 어렸을 때한 일주일 정도 성장 차이가 나더라고요. 아 속도가. 예. 그 배추는 어릴 때 성장이 첫째 중요하거든요. 근데 어릴 때한 일주일 정도는 성장이 빠른 것 같아요. 냉해도 굉장히 강하고 어, 가뭄에도 굉장히 강하고, 음, 굉장히, 그, 뭐, 3년, 금년까지 3년 썼는데, 효과를 많이 봤다고 봐야죠. 아, 그럼 그 쓰기 전에는 그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았나요? 풀이 활착이라든지 이런 게? 활착이 이 늦었다고 봐야죠. 활... 쿠도는 뭐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침지할 때는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넣으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20리터에 한130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레리 바크 네 아트 플랜 뿌리옥병이라든지 이제 예방 차원에서 아트플랜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. 여리가 배춧뿌리옥병이 많았나요? 음, 우리 지역은 우리 본포에는 거의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은 나오긴 나왔어요.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기후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.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. 배추 엄청 크다. 예. 네. 한 5kg에서 6kg 가까이 나오네요. 5kg에서 6kg. 예. 이야. 야 배추를 지금 방금 뽑았는데. 예. 야, 이 정도면 상품이네, 상품. 최상품이죠? 최상품. 이야. 그 속이 꽉 찼어. 그죠? 예. 예, 엄청 단단합니다, 지금. 야, 요거 한번 속을 볼수 있을까요, 속을? 예, 그러세요. 예. 속을 딱 잘랐는데 야 깔끔하네요 진짜 배추가 예 아주 좋죠 요게 또 요거 배워먹는 맛이 있는데 아삭아삭하네 예예 예. 이야 맛이 어떠세요 굉장히 당도가 좋네요 달짝지근하고 아삭아삭하고 예예 예. 야 요거 그럼 지금 이게 나가면 이게 배추가 지금 김치 담는 건가 이게? 그렇죠, 김치 담는 거죠. 아, 주로 사가시는 분들이 어디서 사가시는 거예요? 시장 출하를 주로 많이 하죠. 시장 출하. 일부 시장 출하 계약. 뭐 계약 재배도 하고. 네, 계약 재배도 하고 시장 출하도 하고요. 아, 어. 배추 뿌리 옥 병이 이곳에 많이 있었나요? 어, 여기보다는 이제 복흥 쪽은 여기가 이제 순창군 쌍치면이고 네. 옆 동네가 복흥면인데 복흥면은. 그 배추 영사가좀 오래됐어요. 그래서 그쪽은 아주 심은 편이고, 이쪽은 뿌리옥에 대한 그호관나입제도 쓰기는 썼는데, 올해 초기에 좀 뿌리옥병이 왔었습니다.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, 루엔스 아쿠도 아트플랜을 처방을 해서 연면 시비를 두 차례 했습니다. 근데 거짓말처럼 뿌리옥병이 생기던 것이, 시들었던 것이 잠잠해져서, 이게 그 아트플랜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플랜이 어떤 효과 때문에 꾸력병을 이겨내죠? 지금 그 미생물재들이 그 우리나라의 미생물재들이 범람에 있는데 저희가 파는 아코도가 10에 12승인데 그 옆면에 보면 10에 9승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10에 9승을 보장한다는 거고 아트플랜이 10에 10승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소 10에 9승을 보장해 주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뿌렸을 때 얼마나 많은 마리수가 내가 그 원어는 저게 뿌려질 수 있느냐인데, 요런 효과가 아니겠느냐. 아트 플랜이 그 살균력을 갖고 있는 미생물인데, 그 뿌리욕병도 그거에 의해서 좀 잠잠해지지 않았나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셨어요? 아, 여기 순창군 쌍치복흥이 그 봄배추 그 5대 산지거든요. 이쪽 시장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, 우리 이제 어, 정읍 대풍 사장님하고 그 논의를 한 끝에 그 전시포를 이제 3년 전부터 그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3년째 했었는데,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심을 때는 그렇게 온도가 나쁘지 않았는데, 그 이후로 온도가 계속 그 밤낮의 온도 차이가 그 커가지고 자, 작황이 안 좋았거든요. 근데 이쪽이 엄청 이제 좋았고,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배추를 심을 당시에 그 영하 2도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그이 배추를 심어서 제대로 살아날까 싶었는데 그런 상태에 심었는데도 뭐냐 작황이 좋아가지고 작년에도 좋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쌍치면 농가들이 이제 이분도 이제 작년 쓰신 분 보고 이제 쓰신 건데 이제 한분한분 한분 늘어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. 그 PPP 캠페인이 뭡니까? 아, 저희, 어, FMC가, 그, 아쿠도, 그 다음에 아트플랜, 네마시를 가지고, 어, 프렌트 프로바이오틱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, 그, 작물마다, 그, 적당한 시기에, 저희 아트플랜, 아쿠도, 네마시를 추천함으로 해가지고, 그, 기타, 황약제 농약을 줄이면서도, 그, 좋은, 그, 결과를 얻을 수 있는, 예, 그런, 프로그램입니다.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좀 확산시키고 계신 거네요? 예, 그렇습니다. 예, 배추에는, 이제, 선충은 많이 없기 때문에, 이제, 내바시는 안 들어갔고, 저희가 아쿠도하고 아트플랜을, 그, 시기마다, 뭐, 정식할 때, 중간에, 이제, 옆면 처리할 때, 한 3회 정도 추천을 해가지고, 그, 이런 정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. Here we go. Yeah.